램드피가 80, 60, 30일 때 바닥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80일 때한번 떨어지고, 60일 때는 두 번, 30일 때는 세 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바닥이 뭔지 기억했다가 두 번째 바닥이 깔리면 첫 번째 바닥 없어진 곳으로 이동하고 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첫 번째 바닥이 깔린 는걸 피해 있다가 내 밑에 두 번째 바닥이 깔려도 어차피 옆 바닥이 먼저 없어지니까 기다렸다 움직여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적개심인데 적개심은 이제 두 명이 걸릴 거예요 해제를 하면은 그 사람 기준으로 뻥 하고 날라가요 넉백이 되는데 이게 해제하는 자리랑 해제 받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낙사가 안 돼요 맵 자체가 낙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다닐 텐데 어떻게 보면 도르마잔이랑 조금 비슷하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만 잘하면 돼요 대신에 해제 받을 때, 해제 받는 사람 있죠? 나머지 사람 말고, 이 적개심에 걸린 사람은 해제를 받을 때, 등 뒤로 날아가요. 그래서, 그 바깥에 낙사하는 지역을 쳐다보면서 해제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저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이 보주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뭐, 탱커나 공대장님이 알아서 하니까, 혹시 고 보주를 버리라는 특임을 받은 게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렘드가 고통이라는 스킬을 쓰면은 보주에 맞출 거예요. 그럼 이 보주에 맞으면 얘를 깨면 돼요. 그래서 이제 쿨기 같은 거는, 쿨기나 딜사이클은 그걸 좀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어, 이것도 뭐,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복잡하진 않아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11시 43분이라고. 한 20분정도 있다가 조금 지나갔네 어? 이때 트라이네요 이거 맵 보시면 동그랗게 돼있고 바깥에 낙사하는 구조로 돼있죠 왼쪽 위에 보면 별이 찍혀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도 살짝 가려져있는데 동글이 있고요 해제 대상자가 동글이랑 별이 찍히거든요 별로 우르르 몰려가서 별 찍힌 사람부터 해제해서 쭉 날아가고, 동굴로 우르르 몰려가서 동굴에서 이제 찍힌 사람 해제해서 쭉 날아가고, 그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제하는 방법만 주의 깊게 보시면 가서 뭐 문제 될건 없죠. 처음에 열심히 때리고, 보주가 하나 나올거예요 저기 나왔죠 위에 고문의 보주 이제 탱커가 데려가서 브레스를 맞출거예요 브레스를 맞추기 전에는 보주의 딜이 안들어가요 이제 고통을 시전하는데 이때 딜을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냄드피가 80이 되니까 산산조각이 파란색 바닥에 왔죠 80대는 한번만 온다고 했죠 제가 한번 피하면 되고 여기까지 는 쉽죠 뭐 이거 사, 피자 바닥 피해주고 그 다음에 적개심이 올 때가 됐는데 보주가 일단 하나 더 왔고 적개심 왔네요 동글별 하나씩 생겼죠 동글징에 모였고 이제 동글 사람을 해제할거예요 이러면 쭉 날아갑니다 대신에 해제하는 사람이랑 램드 사이에 있어야 돼요 해제하는 사람 기준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보주가 또 나온거 처리해주면 되고 피자바닥 피하고 이게 눈에만 조금 익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바닥이 두번 오죠 산산조각 렘드피 60일 때 고통으로 브레스 맞출 때뭐 양궁 기준으로 회배 이때 돌렸고 저는 약간 미리 돌려놨던 것 같아요 때리다가 바닥은 피해주고 적개심 또 걸렸죠? 공대장이 아마 이때 동굴로 먼저 가자고 했나보네요. 그동굴 양꾼이 등 돌리고 있죠. 저기 별에 있는 사람도 등 돌리고 있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렘드랑 해제받는 사람 사이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위치가. 근데 그 해제를 받는 동굴이랑별이 대상자들은 해제를 받는 순간에 등쪽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바깥을 쳐다보고 해제받아야 돼요. 다음에 적개심이 또 오게 되면, 해제받는 사람들이 어디 쳐다보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등을 그맵 안쪽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동그린 사람. 해제 두번인데 아마 이것저것 피하다가 본인이 해제 대상인거 적개심 걸린거를 놓쳐서 다른데로 가면 공대장들이 불같이 화를 낼거예요 어디가시냐고 그것만 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처음에 살짝 헤매도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힐러분들은 해제 대상자를 정해둘 수 있거든요 1번 2번 해제 두명만 정해둘 수 있어요 누구는 동굴만 해라 누구는 별만 해라 대신에 공대장이 해제하라고 하는 콜이 들어갈때만 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사고가 보통 많이 나거든요 뭐 방금 산산조가 왔었는데 뭐 어렵진 않죠 어, 저도 해제가 한번 걸렸네요 저는 동글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있죠 제 차례가 아니라서 이 바닥 동글 증인대로 와서 바깥을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고 해제를 받으면 안전하게 안쪽으로 날아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체력 까면 마무리됩니다 아마 탱커분들은 저 브레스를 동시에 두개씩 맞춰주는게 좋아요 보주가 두개씩 있으면 안그럼좀 밀리니까 그거만 하면 이제 뭐탱딜를다 그렇게 어려운 냄들는 아니죠 저기 별 한명 나가시고 있고 동굴이 좀 천천히 가서 아마 별을 먼저 해제했나보네요 동굴이 좀 늦게 나와서 그래서 동굴 해제받는 분이 바깥에 쳐다보고 절로 달려가죠 이렇게 해제받고 이게 좀 애매하게 센터쪽에 있으면 해제받을 때 밖으로 낙사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니까 맵의 한 4분의 뭐랄까 5분의 이 지점 3분의 1 지점,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돼요. 센터 쪽에 애매하게 있으면 저기 날아, 날아가서 넉백됩니다. 낙사됩니다. 뭐 이때도 무득이었던 것 같고